아목 어, 아파. 어. 오호. 고만 하하. 오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매직 키보드를 샀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왜냐면 하 제가 맥북으로 보통 막 영상 편집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오래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막 약간 거북목 생기고 목 아프고 되게 막 승모 엄청 땡기고 이것 때문에 두통 생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단순히 그냥, 그냥 운동을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 때문에 노트북 스탠드를 놓고 그 위에 노트북 올려 놓은 다음에 따로 키보드를 사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제가 오늘 하려는 것처럼 맥북을 닫아서 클램쉘 모드로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스크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딱 연결하고 어차피 전 트랙패드도 있어가지고 딱 닫고 연결하면 딱될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래서 구매를, 구매를 한게 노트북 스탠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네 그치 이정도는 돼야 노트북을 잡아주지 이건 쿠팡에서 제일 많이 시키신 걸로 주문했어요 그냥 이게 애니클리어 제품인데 평을 보니까 뭐 마감이 좀 좋지 않, 않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기스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육각나사가 따로 있어서 이걸로 매번 조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트랙패드 트랙패드는 이게 터치 아이디 있는 맥용 키보드에요 진짜 가볍다 이걸 제가 넣어놓고 다니도 되겠는데? 아 이렇게 되면 노트북 스탠드를또 사야되네 아, 제가 제런 이번에 나온 제품부터 이 트랙패드가 충전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C핀입니다 드디어 C핀 제 트랙패드랑 똑같아요 트랙패드도 딱 C핀 충전식 있고 여기 전원 버튼 있는데 맞아요 저는 애플 덕후입니다 <웃음> 그러면 일단 클램샷 모드부터 한번 써 볼게요 아이 괜찮네 요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인데 실버 색상이랑 크게 다를 바 없죠 색감이 아 이거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수 있다는 게 얼마죠 나좋 이렇게 얇게 자자자자 난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전원을딱 켜고 매직키보로 떴다 연결 오 연결됨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리 어 이게 키감이 조금 들리세요?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타닥타닥 거리네 여긴 조금 더 둔탁하고 아 얘는 조금 더 소리가 나는구나 도서관에서는 못쓰겠다 아 그리고 이거 터치 아이디 한번 써봐야지 오 잠금? 해제? 오쉣 별다른 연결 안 했는데 여기 그냥 바로 알아서 연동이 되네요 지문이 좋아 이제 클램실드 한번 써봅시다 응 사과 로고 보이게 싹싹 싹 올려두고 이제 HDMI 딱 꽂고 싹 어우 깔끔해 어우 너무 좋아 뭐지? 아 이렇게 되면 아 더블 스크린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닫아보자 어? 충전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네 어? 됐나? 오 됐다 와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완벽한 작업 환경이 갖춰졌어요 이거지 이래야 좀 어? 뭐 어, 이럴만 나지 않겠어요 ESFF를 합니다 괜히 아이맥 산 기분인데 <웃음> 아 근데 진짜 이렇게라도 해서 좀 거북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특히 요즘 또 재택도 많잖아요. 진짜 이거 클램 쉘 모드 꼭 써야 될것 같아요 한 가지 더막 서류 작성할 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막 수,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막 승모근 땡기고 승모근이 따르게 앉아있을 때 땡긴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마우스 잡으려면 어깨 하쪽 이렇게 나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여기 승모에 자극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거, 그러니까 팔꿈치 거치대를 따로 샀거든요 이게 책상에 딱 연결한 다음에 팔걸이 놓고뭐 마우스나 저는 뭐 트랙패드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나갈 일이 없으니까 승모에 확실히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목, 손목 보호대 그냥 책상에 그냥 올려놓으면 손목 아프고 이러잖아요 필요해지고 그고 이런 것도 이거 둘다 모라크 제품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저의 작업 환경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팔꿈치 보호대 있고 팔목 보호대, 팔목 보호대, 트랙패드, 매직 키보드, 스크린, 삼성 스마트 모니터 크램쉘, 맥북까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거 트랙패드 트랙패드 진짜 꼭 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트랙패드 아니면 매직마우스를 보통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편집하는 사람이고 편집을 해야되고 편집하다 보면 이제 타임라인 정리하기가 트랙패드만한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손목이 무리가 간다 이러시는데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애플이 괜히 애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달라요 진짜 이게 진짜 부드럽고 터치감 진짜 좋고 한번 애플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될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매직 키보드 ASMR 해드릴게요 <웃음>